자,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 리뷰할 캐릭터 드레스 로자 이대우입니다. 자, 옥서 이대우고요. 어, 특별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근데 요즘 어, 원바로가 캐릭터 나오는 게 사실 다 전반적으로 좀 띠띠하죠. 네, 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월에 초패를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캐릭터도 역시 뭐 친자오나 뭐 하쿠바. 와 같이 조금 밋밋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하쿠바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성능이 좀 띠띠하고 오히려 더돈친자고 낫다는 네,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스킬은 요 이제 두 가지 스킬인데요 사실 둘다 사실 특별할 거는 없고요 뭐 이제 파괴포하고 요게 이제 조금 이렇게 고무고무처럼 좀 늘어나게 해가지고 조금 길게 이제 주먹으로 좀 때리는 건데 차진기에요 이렇게 차진기로 때리는 건데 어 그렇게 위력적인 스킬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적색 득점자입니다. 적색 득점자.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캐릭터 같습니다. 특별한 거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쉽게 뽑을 수 있고 5월달에 큰거풀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 캐릭터는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거르시는 게 맞고 어 지금 원바로가 이 지금 엄청난 침체기를 대한민국에서 이 엄청난 침체기를 극복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저게 필요해요 어, 상황 검수 정도는 이제 좀 풀어줘야 된다 검은수염 캐릭터가 원바로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요번에 이제 조금 풀어줘서 상황 검수 풀어서 다시 한번 한두 달짜리 부흥기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네, 다시 핫하게 상황 검수로 네, 분위기 한번 쫙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요런 생각 해봅니다 뭐 특성 제가 조금 이제 보고 읽어드리면 날려 날 버리기가 날려 버리기 거리가 100% 증가한다. 적군의 보물 영역에 있는 적을 날려 버렸을 때 적의 스킬 쿨타임이 50% 추가된다. 동시에 방어력이 20초 동안 30% 증가한다. 뭐 별로 특별한 거 아니죠. 스킬 이 발동 후 일정 시간 동안 그로기와 다운 무효가 된다. 동시에 받는 데미지가 70% 감소한다. 이것도 별로 특별한 거 아니죠. 체력이 80% 이상일 때 기법 속도가 50% 증가한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적을 날려버렸을 때깃발을 뽑는 속도가 10% 증가한다. 최대 30%까지 증가하며 KO 당하면 초기화된다. 동시에 체력이 15% 확인. 이제 동시에 체력이 15% 회복된다. 특성이 적군의 보물 영역 안에서 보물 게이지가 50% 이상일 때그러기 무효가 된다. 특별한 거 아니고요. 체력이 50% 이상일 때 적으로부터 KO될 정도의 데미지를 받아도 남은 체력 1로 버틴다 뭐 이거 가두속 같은 그런 특성이죠 그리고 부스트 특성이 체력이 97% 이상일 때 그룹이 무효가 된다 요정도 같습니다 네, 전혀 특별한 거 없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도 득점자적인 특정은 약간은 가지고 간다 요정도인 것 같고요 뭐 스킬도 보시면 여기서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어요 자, 파괴품특혀 별거 없고요 딜 들어가는 거보세 애매하죠 자, 여기서 스킬로 펀치 날려도 제가 봤을 땐 특별할 거 없을 겁니다 애매해 애매해 지금 나오는 드레스로자 캐릭터는 여러분들의 필이 거르시는게 맞습니다 우 저거 봐요 차징 모아서 때려봐야 뭐, 별거 없죠 직선기기 때문에 특히나 더 별게 없죠 네 이제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골러주세요 무조건 골러주셔야 되는 캐릭터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없죠 뭐 요정도까지 일단 캐릭터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버티시고 공짜로 주는 다이아 잘 모아두십시오 그게 지금은 답입니다 아 역시 와플 뭐 겁나 안 좋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제가 리뷰해드리는건 요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측성이랑 같이 요 캐릭터를 확인해 주세요